<웃음>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자식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히. <웃음> 어 목이 목이 아파 입도 말라 와. 그렇구나, 역시나. 나보다 그 자식을 더 좋아하는구나. 성파 필승이 나와도 누아라. 샤캐씨 아직 어린애인데 어떻게 해. 어, 좋아하는 거죠. 얀데레? 얀대래? 거의 얀데레라고 하면 되지. 그니까, 삼메키치는 츤데레, 샤키는얀데 역시, 빨리 죽였어야 했어. 반쪽이니까 자비표표려 줬던 게 일주일 잘못된 거였어. 반쪽이었대 어머나. 그래 죽여놨어야 했어. 죽여놨어야 했는데 죽여놨어야. 그래 그래 거슬려 거슬린다고. 거슬려 거슬려 거슬려 거슬려 거슬려 거슬려. 그 자식 거슬려 나에게 있어서 방해가이 뿐이야. 빨리 죽여놔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여버리. 죽여버리겠어. 응, <웃음> 어, 아. 저기 말야. 그 자식 죽이면, 넌 세포할 거야? 뭐, 무슨 말은? 그렇구나, 슬퍼할 거구나. 하, 힉. 뭐, 됐어. 응 그래? 일이 끝날 처음에 먼저 그 자식을 죽여야지? 아안 아, 돼! 그러지마! 그럴 거야! 사케씨 왜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렇게나 사냥했는데.. 이런 거 싫어.. 하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이게 때문본 그 모습이야 지금까지 다 연기였어! 너희들은 저 부속이기 위해서.. 아하하 복법 기어 정말 아무래도지 못했어 누군가 좀 지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뭐그 공주여서 끼는 건 쉬운 일이었어 다, 다들 믿었는데 그래, 그랬지 정말 부두 정말 감사하고 있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떠돌할 수가 있었으니까 말이야 나무에에 지금부터 터지면 지낼 건데 어, 괜찮아 아프게는 안할 아니, 아프게 하기 싫은 이면 얌전히는 게 좋을 거야 아쿠 싫어 이런 거 싫다고 나는 좋은데? 아쿠 템빨로 <웃음> 부르신다 아하, 난 말이지 너의 꿈표정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싫어, 시, 싫어 사, 살려줘 어느도 소용없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 이럴 때 거기까지 해라 쓰레기 자식 사미키치 등장! 짜잔잔! 사미키치! 음. 엄마는 저때를신경할수 없었지. 하지만. 설마 너가 그쪽 편에 있었줄이야. 이거 참 득이 볼 줄이야. 우후후. 이래서 난 너가 싫다고. 쪼레기에서 등장. <웃음> 하지만. 와다 놓아라! 어, 어. 뭐처럼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너위에게 방해할 순 없으니까 말이야 이 자식 와다 놓아라 손때 아..그래? 나주기 바래? 아. 어, 그 그건... 와다 놓아라! 후후후후.. <웃음> 미야, 완, 난 와다노아를 정말 좋아하는데 잠깐 이제 적당히 좀 하라고 와다노아라 길을 피지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두까 보냐 이거 참다짐을이에 늦었다고 저발로자 군주님 돌아왔어 돌아 버렸다 공주님 다치미야 응. 괜찮아? 다치미야? 으 <웃음> 나가죽겠다 아 어, 말도 안돼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여기 사맥키치 아빠 나온 거로 알고 있었는데 기억상? 맞나? 기억이 잘 안나. 4년 전이라서. 지금 뼈가 돼 있는데 원래 뼈가 아니었음. 원래 이것도 물거기였는데 죽으면서 이제 뼈가 된거예요 근데 뼈가 말해 저.. 저게.. 이커츠 공주? <웃음> 오호호 공주 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군요 잠깐 저지 말이지 히 늦었나 아까부터 늦었다고 했잖아 군중님 저쪽에 있는게 주화하신 메이카이의 딸 와나노와라입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오호 그 녀석 딸인가 모습 보는거 처음이군요 군중님 어? 어 맞짱을 시작했다 내 기억상 안 통할 것 같아. 어 통하네? 통하네? 어 나와라 강낭해하냐다 거치져주. 깨물기. 꼭챙이 공격. 로켓 점프. 국쟁이 공격. 으허. 아, 안 돼. 저런 거 우리들이 어떻게 할수 없잖아. 으 お聞きしんだくれへえああかこのなら<笑> 공제전 빠른 정멸력 <웃음> 빠른 정멸 <정면>. 이제는 지쳐버렸어 아. <웃음> 맞아 이게 전부 꿈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너무나도 버렸겠어.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 징. 와따징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좀 일어나라고. 일어나세요, 용사여. 세부 해놓고. 또 과거 화상이네. 또 과거 화상하고 있는 건가? 얘들아. 아다친, 좋은 아침 여전히 잠끌어니까 회상, 회상.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왜 그래? 아니 뭔가 중요한 잊어버린 것 같아 우래도 이런 곳에 편하게 쉬고 있어 되는 걸까? 뭐? 와침참또 잠꼬대야? 분명 안 좋은 꿈 거야 꿈? 그래 꿈이야 꿈 꿈이야 그렇구나 나꿈 꾸고 있던 거구나 머리가 멍해 정말, 와다진도 참, 조금 조상책이라는게 어때? 응, 그렇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온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여기 아니야. 그럼 직진이겠네? 어? 아, 뭐, 와다나라. 요즘 어떠니? 어떠긴요? 지금, 꿈이라서 힘들다고 여기도 아니야? 그럼 또 어디에 가라는 거야 와다 와라 같이 운동이라도 래 여기도 아니? 에이 어디 가야하지? 여기도 아니면.. 왠 우엔가? 다시 집으로 가는건가? 올라가보자 아, 아니네? 집으로? 집으로 가보면 되나? 맞네? 아, 왔다쯤 어때? 저먹겠어? 이제 괜찮아 다행이네 오늘 다같이 놀러가기로 한거 기억나? 응 어, 물론이지 와! 끼이 기대는다 봐그섬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 난 도대체 뭘 꿈에 하고 있던거지? 그냥 꿈인데 후후 정말 그렇지 않다니까 메모카자찬, 오후 자 자자, 돌피도 리이야안 돼. 오후, 아, 호감미 어떻게 생각해? 정말? 아하하 어? 뭐지? 어? 어? 나닛, 나닛, 나닛... 그렇지만 않아요. 헐, 이거 뭐다냐? 하냐... 돌돌돌돌인데요. 가워또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설마? 음, 외상 어 스트레스 장애 같은 느낌. 그래, 아무도 슬포하지 않아. 그건 정말 정말 나쁜 꿈이야. 아픈 건 싫어. 괴런 것도 싫어 나도 모두도 그래 <웃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장소 아무도 상처 입지 않아 좋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어 괴로워 일도 없어 나는 나는 철려 철려 철려 아하 와다노라이날은사랑스러운 나이요 와다노아라, 일어나, 와다노아라. 다행이네, 와다노아라. 군주님 늘 환영하고 있어. 와다칭이 부서짓 한 거야. 영상 못해. 와다노아라. 너네들 때까지 기대되는건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던 와다노아가 아니게 됐으니까. 그럴리가. 거짓말. 안 돼. 내 놈. 호호. 호호, 군주님, 그런 수습 가보도록 할까요? 어서오시죠, 군주님. 어 어디 갔지? 아마도 우암의 궁주에 있는 성으로 갔을 거야. 아 어, 어쩌지? 이거 이거 고왜 하고 있어? 시간 없을 걸 생각하는데 뭐야 무슨 힘이야? 자 죽음의 바다에 봉인된 자들여 이 모두 깨어나라. 잠수다. <웃음> 여기 부활합니다. 봉인된 자들. 일단은 샤맥키치 쪽도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그렇케나오 요거 그래, 진짜 그렇케나오자 다들 건전 님을 위해 바다를 돌려봤자. 어,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자, 그럼 이제 꽃 와다 노하라 눈을 뚫려나? <웃음> 와다 노하라 와다 노하라 일어나 맞다 나두 가지 선택이 거 세이프 좀 하자 깜깜해 <웃음> <웃음> 대군단 맞아요 이거를 팔에다 해놓고 왜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엔딩이 있으니까 버스 <웃음> 터어 여기는 포기하면 안 돼, 와나 놓아라. 아빠 등장! 너는 아직 헤아일이있단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힘을 불려줄 테니? 이렇게밖에 못 짖어서 미안해. 하지만 드디어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됐구나. 아, <웃음> 포기한 범위다, <번도> 에 <해. 웃음> 사랑스러운 아이야. 부디 너는 너의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너의 존재하기 바란다. 응? 아빠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그것만 바라고 있단다. 두려워 말고 너는 자기 자신과 소중한 사람 믿으렴. 괜찮단다. 왜냐면 넌 나의... 자, 가령 너를 기다린 자도 있단다. 그래서 힘을 주더라고. 나는 항상 너의 행복을 기원하고 있단 놈. 아, 잘 있어. 누워라. 와다 놓아라. 사맥키치 와다 놓아라. 와, 와다 찡. 와다 놓아라. 어라? 사미키치 계속 내 이름 불러줬지? 고마워. 와다노아라. 다들 것. 고마워. 걱정해서 미안해. 와다친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와다노아나. 응, 괜찮아. 나 이제 괜찮으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요주의 백편이 빛나고 있어 뿅 지팡이가 생겼다 맞아요 아버지 버프입니다만렙무기 마보전사 <웃음> 아 그렇구나 <웃음> 고마워 응? 설마 그 지팡이? 사케씨 난 이제 멍설리지 않아 이바다를 지키기 위해 당신과 싸울거야 Uh -huh. 설마, 그렇게 나 줄이야. 대못스가 말이지. <웃음> 그래, 좋아. 재밌어질것같네 <웃음> 다들, 가자. 조금의 바다를 막아해야 해. <웃음> 응. 응. 라저. 그래. 여기안나 <웃음> 나 빨리 깨고 싶긴 하기 때문에 안 잡고 갈게요? 이..이러스가.. 미카츠 분명 이상으로 날 찾아올 거야 그걸 막는 건 이제 불가능해 너희들만이라도 도망쳐 그 그런 짓을 이쿠츠를 먹을 수 있는 건나뿐이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도망쳐 아니요 곤중님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자침미야 저는 데머스님의 메이카이님의 사형마예요 상황에서 도망쳐버리면 메이카님 신각하실 거예요. 건중님 저는 가능한 만큼 녀석들과 대응하겠습니다. 나도 에리카 애들이 거쳐니 거쳐 걸게건님 부디 무사히.